그래서 전지사, 전시장 가서 보는 것도 있지만, 또 달렸을 때... 예. 너무 세게 달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아, 그럼요, 이래 봐도 20년 무사고예요. 네. 네. 그래도 뭐 항상 제가 잘한다고, 뭐사랑안 음, 나는 건...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면안 나오니까 네, 출발. 그러면서 2km 직진한 다음에 우회전 들어가면 되니까 네 예. 우리 차 버스 쓰거든요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네, 오래 살아서 신호 체계도 거의 다 외우고 있어서 고속도로나 네. 가면 서포츠 모드 한쳐드릴게요아 근데 지금 노멀 모드인데도 엔진 소리가 1.6 터보라 그런는가좀좀 좀 나죠? 네좀 네. 나네요 여기, 이 가상 사운드가 또 들어간다니까 예. 저도 한번 듣고 싶어서 음. 시승은 오늘 처음 하시네요. 그래. <웃음> 아, 어, 이게 이게 날씨에 따라 바뀐다고 이게 그런 것들. 유보가 같더라구요. 설정돼 있어야 바뀔 거고 아 지금은 유보가 설정이 안돼 있어요. 에이. 아마 안돼 있을 거예요. 해놨을 수도 있는데 에이. 연비는 디젤에서 시켜드릴게요. 에이. 네, 좋네. 이게 아, 좋네. <웃음> <웃음> 아유 진짜 이거 차이 차는 네. 아주 그냥 20대부터 3, 40대까지 그냥 40대까지 오셔 가지고. 다 보시는 다 보시는 다 보시고 하셔 가지고. <웃음> 아니, 제일 저는 이거보다 더큰 차가 사실 필요 없거든요. 아, 이 정도 사이즈면 됐으니까. 예 네. 이게 차음글라스가 적용된 거잖아요 네, 프로션니까 이 노면 프러프션이니까. 노면이 이게 타이어가 19인치인가 18인치 같은데 19인치예요, 10, 들어갔을 거예요. 19인치예요? 네, 아 아날로그 네. 저도 저도 그렇긴 해요 이게 디폴트고 바꾸는 게 뭐였더라 뭐 있는데 저도 안 해봐 가지고 예그 음, 화면은 배경 화면은 여기서 바꾸셔야 될 거예요 네. 이게 계기판 기디다 마, 지이파 손님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거거 손님 이거, 아니이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거 같은데? 이것도 아닌데? 이런가? 화면? 화면 아닌데 이거 같아 일단은 <웃음> 하실거같실거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좀 학, 이게 예, 자세히 봐야지 좀 되는데 네, 매장에 차는있는데그 전원은 못 키니까 이차선을 <웃음> 그 맞추세요 네좀 네, 피곤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아 이게 1.6 그냥 지금 그냥 표준이잖아요 네. 그냥? 어, 그냥, 그죠 그죠? 근데 소리가 좀 출발할 때좀 나네요 으르렁거리는게 약간 가방 네. 가상 사운드가 차잘나가는데네뭐 요즘 차들은 다 잘나가서 이냥 이것도 자동은 아니구나 겠네이 음, 공조 드라이브 모드 라이트 기 아. 서비스 시마마 AP 아. A로 까요네 A가 A. 저걸로 요 네, 저도 A가, A가 하늘 뭐 나와봐야 뻔히 아는데? <웃음> 때의 도각입니다. 저는 사실 시승할때좀 노멀하게 하면 그 차의 모든 걸다 모르니까. 예. 사실 근데 너무 네. 세게만 안 모실까. 예. 네. 왜냐면 코너 같은 경우에도 뭐 모르잖아요. 천천히 돌면 코너링을 아주 네. 천천히 돌면 그래도 제가 평상시에 타고 다니는 정도 뭐 방지턱도 그렇고 방지턱 아까 저건 없는데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네 괜찮은거 아요 네. 어, 근데 얘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다르긴 다르네 더 보니까 있죠 예. 네. 가상 사운드를 조금 내주네 가상 사운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제 시승기 보니까 예. 네. 아 그냥 일단 시승사운드.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나는 배기가 네. 약간 사운드가 다르네 가상 사운드가 나온 거 같아서 아닌 거 같아. 네, 뭔가 다르긴 다르신. 네. 네. 뭔가 우르릉하는 소리가. 일단 스포츠 키고 아니겠죠? 네. 네. 스포츠 키면 당연히 이거보다 더 크게 나긴 할 텐데. 아 괜찮은데 괜찮네요. 예 네. 기대 좀 안정 안정된데. 아이 아, 이 정도면 음. 괜찮죠. 예. 네. 봐요, 네 관심있는 차들은 네, 꼭 한번씩 타봐요 들어가셔. 네. 그 버스... 제가... 아, 네. 어... 우측으로 들어가셔라요 왜냐면 제가 제가 어떤 차를 타... 살지는 모르지만 네. 하... 네. 이런 차들 물에 때문에 물에 참 갑니다. 조심해서 운전해요 네, 그렇죠. 방어 운전해야 네. 그래서 저는 관심있는 차들은 꼭 유튜브 확인하고 출시되기 전부터 이렇게 좀예 관심 있게 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와이프랑 상의를 해서. 괜찮네요. 저도 저도 뭐 운전 오래 가지고. 그냥 여기는 제 터널 관이라 그냥 스마트 크루치커트 한번 써보세요. 네. 여기 써보시고. <놀람> 이따가 이따가 아다잘되더라고요 요즘 차들은 목감 네, 쪽 가셔가지고 한번 조금 밟아보세요 너무 세게 밟지 마시고요 네그 구간 알아요 네. 살짝 밟으수 있는 네. 휴게소 까지만 네좀밟으세그 네, 정도 구간만 딱 밟으면 되더라고요 여기서 네, 차 하나만 들어가시면 되세요 두개들어가시시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한번 켜 볼게요 누르시고 선도 하시면 돼요 아이고 브레이크는 악셀에 밟지 마시고 네안 밟았어요 길어. 어차피 여기는 뭐 네네. 달리는 거관은 아니죠. 그러니까 핸들 놓시면안 돼요 이거는. <웃음> 이거는 바로 풀려버려요. 사고나니까. 음. 근데 자꾸만 계셔야 돼 근데 한 손으로 이제 좀 비교적. 그, 그렇죠. 하죠. 예, 차선 유, 이탈 방지가 되니까. 터널 들어가면 약간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음. 네, 네 여기 네. 대구는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여, 여기 안보고 할수조개가능야 네. 하나요 버튼은 이제 야그 제가 끌게요 사장님 네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목감 쪽으로 빠져나갈세요 네. 핸들 조향도 꺼드릴까요? 네 이게 앞유리까지만 이중접합유리인가? 네 ]인가? 앞까지만 이 그래서 좀 뒤에서 음. 소리가 들리는구나 들릴 수 있죠? 브레이크가 조금 민감하네 세차를가지 않을까요? 음, 대부분, 어 그럴 수있그데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살짝만 밟아도 딱 느낌이 오는 게 그래? 음, 얘가 없었어야 되는데 나는. 저를 다 도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세요좀더지내 뭔가 알았지? 님이 다른 신경 쓰지 않으니까. 음, 소나타가 없었으면 응. 여기서부터 원래 응. 달리는 구간인데. 맞습니까? 예. 아. 어, 세게는 왔는데. 여기다 길 없어지세요. 네. 잘한다 어, 뭐, 어, 좀, 좀 네. 아, 브레이크도 잘 들어요 이정도 속도인데 일, 일단 앞으로 꽂히지가 않네 잘. 카메라 는데 많이 네, 네. 플랫폼이 바뀌어가지고 전액보다 는좀 나을거에요 일단 핸들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느낌이 치킨? 스포츠로 해서 아마 좀게갔스포츠서을거예들요 네. 을거있요스포츠요 스포츠로 해서 먹을 수있요 응. 스포 해서 먹로요 응. 스0츠로로가니까 조금 올라가네요아까달려서 그렇지 달리요1 5까지나오 지금 얘도 안 달리니까 지가 그냥 다시 수동해서 해제가 돼버렸네 약간 비싸게 나와서 우리 차는좋네요 가끔가다 이렇게 스포츠 모드 놓고 좀차 없을 때 달리면 달리시면 네. 달리시면. 네. 그렇다고 연비가 확 떨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 컴포트로 다시 돌리니까 12.8 나오는데 잠깐 싸서뭐 11.5대 뭐 나오면 그래도 괜찮으니까 기본적으로 가상 사운드가 나는 것 같아요. 우중한 게 거, 그냥, 예, 그냥 컴포트인데도 <웃음> 아니 보통 그냥 이런 가상 사운드 없는 차들은 그냥 엔진 소리만 나잖아요, 그냥. 아, 스티어도 잘하는 것 같아. 요 스포츠 해도 스티어 나긴 해도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안 나거든요. 네. 좀 과도하던 정도니까. 그러게. 스티어도 차는 운전하면 재밌어요. 네. 예. 그냥 모두 바꾸면 뭐이 정도 기본으로 나긴 하는데 아까 구스들 다닐 땐 많이 나잖아 봐요 소리 나잖아 가상 사운드 소리인 이거는 약간 사운드 소리 났네요 예. 네. <웃음> 프로로만 하는 이렇게 연결될 거잖아요 네, 네. 컴포트에서도 가상 사운드가 살짝 들어가네요 와, 뒤에 되게 잘 보인다 네, 화소가 되게 좋아졌어요 이제는 그쵸 네.